1편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러시아 보이콧에 참여한 걸볼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긴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가상화폐를 통한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는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암호화폐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 코인을 통해 기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특별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요. 계좌를 공개한 첫날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키스 양동근, 임시완, 이영애 등의 한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 임시완은 특별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한 달간 예약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노쇼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해 해당 숙소의 주인을 후원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인 착한 노쇼. 이를 인지한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는 숙소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도 이어졌는데요. 데이빗 베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베네딕트 컴버베치,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같은 해외 유명 인사들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은 지난 3월 자신의 7천만 팔로워가 넘는 인스타 계정을 우크라이나 의사 이리나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때와 동일하게 착한 노쇼를 통해 이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물원에 티켓을 구매해 동물들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UN 난민기구, 대한적십자사, 국경없는의사회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를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21세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돕는 방법들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응원과 용기일 것입니다. 친절한 ICT에서 소개한 기부 방법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신예은, 조하늘이었습니다